저 어떻게 알아보고 오셨어요? 저 언니가 알려어요 어? 언니분은 여기 오셨던 적이 있어요? 아니요. 너 어떻게? 언니가 알려줬는데 동생이. 시간 되면 가 아. 원래 이런 거에 좀 관심 있으셨어요? 그냥 그런 건 아니고 네. 그냥 뭔가 꾸~꾸스타기보다 뿌듯, 뭔가 네. 세상이 평화롭게 가라는 마음으로 근데... 피스. <웃음> 그냥... <키스. 웃음> I'm going to...